진짜 신기한 게 스스로 봤을 때도 좀 나아져요 얼굴이 뭔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비슷한데 달라 중현님 몇년전 영상들 보는데 외모가 많이 달라지셨 이거 뭐, 좋아졌다는 의미로 물어보신 거죠? 아 근데 이게 네 맞는데 예슨데 아, 여, 외모가 점점 좋아지셨어요. 아니, <웃음> 제가 왜먼짓 했냐면은, 이게, 외모 포라크를 이제, 한참, 요즘엔 안 하거든요? 안한지몇년 됐어요. 지금 안한 지, 한 3년? 한 2, 3년 된것 같은데, 그냥 한참 전에 했어요. 한참 전에. 그때 한참 할 때, 와, 얼굴이 진짜, 와,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웃음> 이렇게 되다가, 또안 하니까, 뭐.. 나, 나 지금도 나 너무 사랑해 너무 좋은데 이, 이때만큼은 아니지 않나? <웃음> 이때는 되게 약간 내가 갸름하고 어, 뭔가 좀 그러지 않았나 근데 뭐 지금도 좋긴 합니다만 <웃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웃음> 몇년전 영상들과 다르다는 게 혹시 이때라, 이때를 보는 건지 아니면 이때를 얘기하는 건지 어, 이때.. 이, 이럴 때 있었죠? 어,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이때보다는 지금이.. 어, 근데 요즘에는 좀 안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귀찮아서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계속해서 되뇌이다 보면은, 진짜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웃음> 아, 뭐, 저는,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네. 아, 가끔 가다가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어갖고, 아, 충카님 뭔가, 예전에는 약간, 어 그분 이게 이게 제가 말한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한 겁니다 아 옛날에는 약간 살짝 뭔가 이렇게 되게 날렵하고 뭔가 이렇게 갸름하고 막 되게 어려 보이고 지금은 동네에 <웃음> 동네 오빠 느낌 난다고 욕하는 거잖아 그거 그거 약간 좋게 좋게 말해서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웃음> 더 후리해 보이고 좋아 이런 식으로 욕한다니까 우리 포리분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칭찬인 듯욕인듯더 <웃음> 후리해 보인다는 게 이게 편해졌다는 거 아니야 얼굴에서 <웃음> 아니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려웠대요 어떤 포리분들이 아니 옛날에는 제가 중카님이 좀 어려웠다 좀 나.. 약간 거리가 느껴지는 거죠 거리가 느껴지고 그랬겠다 근데 요즘엔 너무 편하다 요즘엔 너무 가족같고 너무 <웃음> <웃음> 아 듣는데 기분이 이상한거야 이게 편해졌다는건 칭찬이지 근데 기분이 영 <웃음> 그래서 머리 안 감고 가시는구나 <웃음> <웃음> <웃음> 저를 좀 감고, <웃음> 좀 하고. 제가 옛날에 상담 그니까 러 지금 몇 년째 하잖아요 상담하고 하잖아요 아막 4,5년 전에는 저한테 수업 모실때 다들 되게 멀끔하게 오셨어요 되게 멀끔하게 <웃음> 멀끔하게 깨끗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쁘고 좋은 옷들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 요즘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편한 옷 <웃음> 제일 편한 옷 그래서 아니 이번에 안그래도 한 포밀리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니 추리링을 입고 온거야 근데 제가 뭐라고 안했어요 뭐라고 안했는데 그분이 이제 가면서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은 아, 춘칸이 그래도 제가 이제 어, 춘칸이 방송에서 사람들이 너무 그, 너적대기 같은 거 입고 오신다고 하셔갖고 제가 추리링 중에서 제일, 제일 깔끔하고 제일 예쁜 추리링 입고 왔다고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일, 추리링 중에서 외출용 추리링 집에서 입는 거 말고 외출용 추리링 입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어쨌든 이제 외모 포라클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때 했습니다 어 지금은 안 해요 그니까 옛날엔 어떻게 했냐면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하려고 많이 했어요 거울을 볼때 있잖아요 거울을 볼때 아! 열받아! 약간 이제 내 얼굴에 화가 나는 거죠 이제 너무 거울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내가 원하는 외모가 되었을 때 거울 보면은 와 짜릿해 이런 느낌 들거 아니에요? 약간 이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짜릿한 감정 느끼는 거 짜릿한 감정 거울 볼 때마다 와씨 존잘 <웃음> 대존잘 막 이러면서 너무 멋있어 짜릿해 최고야 역시 잘생기기 최고야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낌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느낌 요거 있잖아요 자, 짜릿하고 잘생긴 느낌을 한 6개월만 하면은 진짜 신기한 게 스스로 봤을 때도 좀 나아져요 얼굴이 뭔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비슷한데 달라 비슷한데 잘생긴 거랑 비슷한데 못생긴 게 있잖아요 비슷한데 잘생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진찍어도 실제로 잘나오고 어디가면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한 6개월만 하면 6개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지속되진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고 요즘에 이런거 안합니다 요즘에 이런거 안하고 요즘에는 외모 포라크를 하는게 아니라 맨날 이제 우리 방송에사 하던거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여기 눈가에 주름도 있고 미간에 주름도 있고 어... 여기 팔자주름도 있고 코수염도 있고 아저씨처럼 생겼어 근데 이런 모습 그대로도 나는 나를 사랑해. 요즘엔 이걸 많이 하죠. 음.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생겨도 나는 사랑한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 게 싫어. 나 이거 할 거야. 좀 차이가 있죠. 나는 지금의 이런 나도 사랑해. 이런 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 모습 그대로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짜릿한 감정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심상화 하다가 이걸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웃음> 이거 <웃음>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심상화를 하다가 보면 더 화나 왜냐면 이게 데뷔가 되잖아요 얘랑 얘랑 데뷔가 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이제 5년 전인가 이때만 해도 성형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때만 해도 성형수술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눈도 하고싶었고 코도 하고싶었고 광대쪽도 하고싶었고 이마도 하고싶었고 이마에다가 뭐 뭐죠 필러같은거 넣고 눈이 좀더 컸으면 좋겠고 코는 좀더 높았으면 좋겠고 턱은 좀더 가름했으면 좋겠고 뭐 약간 이래서 이제 성형외과 갔던적이 있죠 성형외과를 갔던적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했어요 아 돈도 돈이고 그땐 돈이 없었어 아, 5년전엔 돈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 얼굴을 깎는다는 거는 무섭고 아, 필러 정도는 맞아 볼까 생각했거든요. 필러? 아 볼살 필러 넣고 싶어서 볼살. 저는 이렇게 볼이 빵빵했으면 좋았겠거든요. 이렇게. <웃음> 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뭐 나이 먹으면 필러도 흘러내린다. 뭐 이런 말이 있어갖고 무서워서 못했죠. 최근은 후리하게 딱 좋은 <웃음> 아니 그게 그놈의 후리한 게 뭐냐고. <웃음> 후리하다고 말하지 말고 차라리 차라리 뭔가 편안하다고 해주실래요. 편안하거나. <웃음> 아니 편안하거나 친근하거나 차라리 이렇게 표현해줘 후회한 거는 약간 막 생긴 거 같잖아 <웃음> 프리스타일처럼 어 중간이 얼굴 프리스타일이에요 <웃음> 이거 기분 이상한데 <웃음> 중간이 얼굴 프리스타일이에요 네.